w o k e me up, told me to get out o t f bed You said your mans is coming, thought he was your ex Took your phone and looked through all your texts s e l f s h 해서 네가 다시 연락했네 Yeah u r i v e s are w h a m s a y i n u r lives are w a m a y i n g It's a u s t a surprise u r lives a e w h a m a y i u r i v e s are w a m a y i n g i s j u a surprise 내가 네 옆에 누워 있어 잠못 자고 깨어 있어 네 옆에 있는 게내 심장에서 뛰게 해서 즐맛시기 때문인가 화장을 잘한 건가? 근데 네 얼굴 보면 더 떨어지기 싫다 네가 나를 사랑한지 일도 모르겠어 근데 더운 내가 더운 네 매력 한테 빠지고 있어 슬픈 마음에 나술 Keep t a g g i n in an e s e Fall asleep, bit r taste in my mouth. Cheat to a e a s e r Woke me up, told me to get out of bed. h u you said you're a mantis, tell me 30, your man's his tummy, thought he was your ass. 그렇게만 하네. 혼자 가는 길이 너무 허무해. 네 옆에 떠난 채내 벌칙이네. 이제 난 기대 안 하기로 결했는데 왜 이러지? 자연스럽지. 당연한 건 물론 너도 나도 나빠. 서로 이용하고 이용을 당했어. 아무리 아파도 그 느낌 좋아하나봐. a 와서 헤어져도 결국엔 we make up What are we, what are we, 나한테 빠져있어 What are we, what are we, 나를 갖고 놀았어 What are we, what are we, 친구 사이 아니지 Why are we, why are we, taking off our jeans What well, me up told me to get out of t h bed h u said your man is coming, thought he was your ex 홀만하우리사가 뭐야 말해. 몰라스럽게만하